어제 네, 자격증 공부를 한 3일치가 밀리고 어제까지 것 포함해서 4일치 걸 했었어야 했던 상황인데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빡세게 열심히 했어요 원래 제가 영어공부도 똑같이 밀려있는 상태고 영어공부 이제 오늘까지 5일째네요 밀렸는데 그거를 못하, 못했어요 어제 그럼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가기 전에 이걸 버리고 갑시다. 갑시다. 원래 제가 집에서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부터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날이 좀 좋으면은 무인카페라도 가야겠다 했었는데 마침 친구 전화가 와가지고 어 잠깐 만나서 카페가자그래가지고 만나서 카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해요. 미세먼지가 심해서 오늘 낮 기온이 7도? 1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맨투맨만 입기좀죽다 <웃음> 기모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살짝 쌀쌀하네 지금 이미 <웃음> 아직 투리번거려 삼각대를 갖고 왔는데 어슬레카 <목소리도> 친구랑 한점 갔다가 친구 데려 조금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하늘 엄청 저것와 많이 먹어본 맛입니 말랑말랑거린 초코쿠키에다가 밀크 초코쿠키 맛... 광수를 음 보내요. 그 안에 있는 향미를 꾸덕꾸덕 해가지고 먹는 거조차도 눈빛에 먹게 돼요. 꾸덕꾸덕... 확실히 미국 거라는 게 티가 확 나는... 친구가 디즈니랜드 왔다가 사온 건데... 음... 딱이이모양이요이 모양. 요 모양이 꽈배기 모양? 고소한데 새우튀김 맛도 나는데. 이거 즈니이드 나라별로 이런 간식도 다른가? 안가 봐서 모르겠네. 다르죠맛있이 빰빰빰. 지금은 몇 시냐면 7시 25분이고요. 5분1분분분 굉장히 방방 뜨는 모발이라서 여기 거 되게 괜찮아요 아, 나 엄청 먹네. 그만 먹어야 되는데, <웃음> 방금 말한 거 너무 먹었어. <웃음> 여러분, 잘 시간이에요. 11시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잘 준비를 좀 할까 해서, 그리고 지금 11시니까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자도록 노션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노트북을 종류를 요즘에 계속 발라요 건조해서 립밤 바르고 자도 건조하고 립밤 익었어요. 준비 끝. 여러분, 전잘 준비가 끝났고 지금 잘 준비까지 다 하니까 2 3 분이거든요. 이 아늑한 분위기로 이제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불도 끄고 조명도 켰습니다. 다시 취업준비생이 된 자의 하루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